그래 네. 발견을 했는데 음. 가까이 있는 물건이 오히려 찾기 어렵다는 뜻이야 보이지 음. 않는 땅이 호공에 존재할 수도 있다 아까 그럼 그쪽에 내려가서 아까 등장이 있었잖아요 어 여기 아니었나 아, 저기 있다 아, 보인다, 보인다, 보인다. 오, 오, 오, 오, 오! <웃음> 완전 신기해. 오! 궁질 떠 있어. 오! 오, 어디로 돌려야 돼? 반대로? 오! 그렇게 완성했대요. 오, 알키, 알키. 오, 완전 신기하다. 오! 다시 올라가서 여자한테 이야기하면 되나요? 오. 그냥 알고 틀 생각 못했을까? 야, 신기하네요. 그런데 숨어 있으니까. 몰랐던 겁니다. 와우. 쭉쭉 올라가서. 오, 오, 오, 길이 열리, 오, 길이 열리네요.